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무과금으로 플레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레벨링 부분과 플레이 중 알고 있으면 꼭 도움되는 정보들로 찾아왔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레벨링입니다 메인 퀘스트 위주의 레버블 하시면 되는데 이때 서브 퀘스트도 같이 진행해주셔서 미미르의 샘물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레버블은 30렙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30렙 때 업적으로 희귀 아바타를 받기 때문에 30렙을 찍는게 순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정해 던전 그외 다른 컨텐츠는 시험 어, 시험 하셔도 되고요 30렙까지 가는 과정중에 퀘스트를 통해서 받는 이 고급 아이템들 요거는 안전강화, 고강까지는꼭 하셔야지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퀘스트 진행 중 마을 의뢰가 생길텐데 바로바로 어,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메인 퀘스트가 요톤하임까지 열리고 나서 어, 보상에서 제작재료나 장비템들이 많은 쪽으로 의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일 오전 4시에 초기화가 진행되니 잊지 마시고 다 완료해주세요. 레벨링에 중요한 미미르의 샘물은 교환 상점에서 길드 조화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30렙 찍고 난 뒤에는 골드 수급을 위해서 정의 던전을 돌아주세요. 첫번째 정의 던전이 경험치와 골드 수급처인데 생각보다 경험치량도 많고 골드도 많이 벌수 있습니다. 30렙 찍을 때쯤 대부분 전투력이 9천대에 도달하니 제가 플레이한 원거리 경우 대략 50만 골드 가까이 획득을 했고 어, 추가로 드랍하는 인정을 통해 어, 약 10만에서 30만 골드를 추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파티 플레이 시 경험치와 골드 획득 이 보너스를 받게 됐는데 풀파티 기준에서는 5%를 더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티원들이 가까이 있어야지 이 버프가 발동되고 어, 이 게임 역시 한 몬스터를 여러 명이 같이 칠 경우 나눠서 먹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파티를 했어도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몹을 쳐야 이득이지 같은 몹을 치면 은 파티를 안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30렙 9,000 전투력 이후에 이정해 던전 솔플로 경험치와 골드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플레이 시에 꼭 알아둬야 할 팁들입니다 먼저 마을 기환 맨 밑에 짐 모양 아이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마을로 기환이 가능합니다 자 미니맵을 클릭 후각 거점을 클릭하고 바로 이동하기를 통해서 원하는 지역을 빨리 갈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무과금, 노가닥 분들도 할만하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현재 여러 사이트에서 찾게 된이 보물 상자들은 총 10개가 발견되었고요 탈 것과 아바타 뽑기 권을 받게 됩니다 상자에서 총 10개를 얻고 업적으로 2개를 받게 됩니다 안그래도 저도 지금 찾던 중에 이런 정보가 올라와서 최단 루트로 먹는 방법 정리 후에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HP 물약은 요툰 하임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스키북 또한 미르가르드와 다른 스킬을 판매합니다 오디는 낙사 데미지가 존재하며 절벽이나 높은 곳에서 자동이동을 누를시 공중탈 것은 안타기 때문에 수동으로 내려와서 자동이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탈거 사용법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점프키를 누르는 것이며 공중탈거 소환에 3초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벽에 붙었다가 내려갔다 붙었다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은 불가능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중에는 공중탈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오디는 방치모드가 존재하며 절전모드 밑에 이 시계버튼으로 활성화합니다. 말 그대로 방치해두는 거라서 체력물약 없어서 죽는 경우 그대로 죽은 상태로 방치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h p 물약 없이도 사냥 가능한 곳에 방치 모드를 하셔야 이득이고요 펫은 기간제이며 라이온은 공격력을 하트는 방어력으로 올려주고 미미르샘물의 사용량을 최대 5만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펫의 기능 중에 주변 체중물을 자동으로 채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매일 업적 및 방침 모드는 새벽 4시에 초기화됩니다. 오디는 만화 물약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이렇게 만화를 없이 사냥하게 될텐데 이런 경우 MP 자연 회복력을 계속 올려줘야지 만화와 스킬 사용에 여유가 생기고요. 스킬 북에서 스킬 슬롯 변경 여기서 평균 MP 소모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평균 소모량이 9.5이기 때문에 아까 회복량이 7이었죠. 회복량보다 더 많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MP가 부족한 거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장비 중에 엠티크 장비라고 이렇게 MP 자연 회복량을 올려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앞에 다 마력이라는 이런 접두어가 붙어 있고요. 해당 장비들로 풀 세팅을 하시거나 아이템 중에서 벌꿀수를 마시면은 MP 자연 회복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장시간 자동 사냥할 때는 최대한 스킬을 하나만 켜두시고 나머지는 꺼주시면은 그나마 좀 오랫동안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엠티크 장비의 필요한 마력이 깃든 정수 이 마력이 깃든 정수는 어, 해당 재료를 클릭 후이 몬스터 처치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은 어디서 획득할 수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미르가르드에서는 두곳 요톤하임에서 세 곳이 있습니다 어, 미르가르드 여기서 최대한 사냥을 오래 할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반에 얻는 일반템들은 아이템 수집을 끝난 후에 분해를 통해서 연마석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장비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템들 수집이 끝났다면 은 강화수집을 먼저 채우기보단 연마석으로 바꿔서 나의 고급템을 먼저 맞추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4일까지 진행하는 미미르 샘물 2만개를 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부캐릭으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본캐릭에 적용이 안되니까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선 본물상자를 통한 뽑기권 10개 획득하는 최단 루트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